고자에 가게. <목소리> 시크릿 주주 한번한번 불러봐. 우리가 그러니까 <웃음> 같이 부를까? 오케이. 나 이노나이가 좋아해. 어. 얘 사샤샤. 샤샤. 얘 닐리. 닐리. 노란 노랑색 닐리. 어. 얘는 주주. 어. 맞아요. 나 이노나 또 들. 들을... 또 들을래? 소율 따라 서 해야 돼요. 아 소율 따라서 불러볼게. 소율 아니 이거 치링 치링 치링 반반반띵띵띵띵띵 와줘요 네, Let's g 밤이 아니 소리가 들려 붐붐붐 시릉치링치릉뜨뿌두보고 싶은 몸을 마법 뜨뿌도보고 싶은 몸을 하래 비는 소리가 되야, 볼트 파와시링치링치르 이쁘리목 좋았어 시크즈처럼 어. 어, 노래 목소리도 시크주즈처럼 어, 어, 높게 부르라고? 네 알았어 아, 똑같이 알았어 내에도파미이렇 아니에요 아어게 부르라고